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판교 단독주택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제가 설계를 전문으로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해온 건축 전문가로서 또 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설계와 건축도 많이 해봤고 특히 제가 설계하고 건축한 판교 단독주택에서 몇년 동안 살아온 사람으로서 얼마 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아 집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지금 중간중간에 나오는 동영상은 판교 운중천의 벚꽃과 판교 단독주택마을 등의 모습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파트에 사시든 아니면 아파트가 아닌 집에서 사시든 아마도 누구나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것에서도 그렇지만 완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집에 대하여는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생활의 편리성이라든지 교통, 주변 환경, 집의 구조나 평면 생활의 가치나 질, 자녀교육 또 무엇보다도 어, 요즘 사람들 부동산적인 데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 모든 점을 생각할 때 완전한 집이나 문제가 없는 그런 집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 아니 그보다도 또 다른 것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강남에 사는 그것도 모두가 선망하는 강남의 아파트에 사는 여러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 느껴지는 것이 있던데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값 특히 강남 유지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또 그들은 또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판교 단독주택에 사는 저를 엄청 또 부러워하더라고요 물론 집값으로야 어떨지 모르지만 아파트에 사는 것이 사는 것이냐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마누라들과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지 제발 언젠가는 땅을 밟고 사는 단독주택에서 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언젠가는 단독주택이나 뭐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또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는 친구들을 보고 그런 통계를 실감하면서 아 그러면 당장 판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오라고 했더니 판교 단독주택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아파트를 떠나고 싶다고는 하면서도 여러 측면 그러니까 뭐 위에서 언급한 뭐 생활 편의시설이나 교통, 자녀교육 등 때문에 또 특히 아파트 생활에 지나치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파트를 떠나 산다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뭐 불편하다느니 뭐 안전이나 집의 관리 자녀 교육 등에 대하여 말도 안되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파트에 비하여 단독주택 등은 사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오해까지 하는 것 같던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에 너무나 익숙해진 탓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 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한 사람으로서 특히 제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판교 단독주택에서 몇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판교에 있는 단독주택과 판교 단독주택마을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판교 위치와 교통, 두 번째 생활환경과 교육, 세 번째 부동산적인 측면과 가격, 네 번째 판교 단독주택마을의 특성, 다섯번째 보안과 주변환경, 여섯번째로 삶의 질에 대해서, 일곱번째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먼저 보시기에 앞서서 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판교 위치와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판교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부고속도로이고,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동판교, 왼쪽에 서판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판교 신도시입니다 이, 이 아래가 지금 분당이죠 이 위가 지금 성남입니다 성남시창이 보이고 있는데 자 그래서 판교로부터 교통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지금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경부고속도로를 어, 통해서 들어가면 이게 바로 이제 서울 시내이죠 예 중구 이게 서울시내 한복판입니다. 이게 한강이고, 이경보고도로에서 내려오면, 이제 여기가 지금 판교 신도시이고, 이게 지금 분당인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강남으로부터해서 어, 용인과 수원으로 내려가는 용서고속도로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서, 바로 여기가 이제 어, 파, 인터체인지가 있고, 이쪽에 경보고도로 어, 인터체인지 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판교 신도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교통을 보면은 이 판교 신도시에서부터 요즘에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서울 시내까지는 20~30분 거리밖에 되지 않고 특히 전철도 전철은 여기에 지금 판교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이제 분당선이죠. 다음으로는 또 8호선도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여기 정자에서부터 또 이제 서현 또 모란시장 성남을 지나서 복정역까지 가는 이 전철이 연결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또 판교역에서 이제 광주까지 가는 전철역이 있고 이 전철이 판교 시내를 지내서 인천의 월곶까지 연결되는 또 전철이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본다 한다면 교통면에서는 뭐 대단히 바로 강남하고 뭐 얼마 떨어지지도 않고 해서 교통인 대단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생활 환경과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판교 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계획적으로 도신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이 노란 것이 아파트 단지 뭐또 공동주택들입니다 노란 것이 공동주택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 이제 단독주택 상가주택 이 파란 것이 학교입니다 이게 다 전부 다 단독주택입니다 이게 학교 노란 것이 아파트 빨간 것이 지금 상업시설이죠 이렇게 신도시들은 이게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마 기존에 서울에 있는 그런 도시보다는 훨씬 아마 생활 환경은 훨씬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자녀교육을 보더라도 이 가까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신도시에는 젊은 층의 주민들이 많고 생활수준이 엇비슷해서 교육수준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뭐 명문학교로까지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의 어느 지역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도 이 빨간 것들의 상업시설 건물들인데 다음에. 상가주택 등에 있는 학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교육환경면에 있어서는 집 근처에 학교들이 다 산재해 있고 이렇게 파란색들이 다 중고등학교들인데 이래서 뭐 교육환경은 상당히 좋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부동산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요즘 사람들은 부동산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는데 사실 집은 주거의 목적이 주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별나의 사는 기능보다는 부동산적인 가치로 집과 위치를 선택하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도 판교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땅에 지분이 많은 단독주택은 장래성도 더 풍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가격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판교 단독주택은 판교 단독주택지를 구입해서 건축한다면 여유있게 생각하여 땅값을 포함하여 약15 내지 20억원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이 20억원을 상회하거나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의 30평도 안되는 아파트 가격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아파트와 땅이 70평 내외의 2층 그 지하와 다락까지 있는 집도 있는데 이러한 판교 단독주택에는 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는 넓은 거실과 주방 화장실이 서너 개 방이 너다섯 개 다락 또는 옥상 정원까지 딸린 주택과 아무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지만 아마 이런 걸 비교해보면 그래도 가격은 크게 높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3번 부동산적인 측면과 가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설명할 부분이 그러니까 4번 판교 단독주택마을의 특성이라든지 또 보안과 주변 환경 6번 삶의 질 그리고 7번 기타까지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 아쉽지만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상당히 빠르게 말을 했습니다만는 하여튼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